안녕하세요. 향기동동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오늘은요. 어, 혼자서 지압하기 네 번째 시간, 어, 저번 시간에 눈이었죠. 오늘은, 아 아닌가 코였죠. 코였고, 오늘은 기입니다. 기. 그래서 청력저하를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혈자리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오늘 여기 그림을 보시면, 자, 여기 그림 보면 이렇게 노랗게, 칠해진 부분이 있는데요. 여기가 운청구라는 혈자리에요. 그래서 두침할때 사용하는 음, 혈자리인데 자 머리에 측두부 옆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자, 귀위에귀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잡으면 돼요 보면은 이청, 기의 맨 꼭대기 위에서 1.5cm 위로 올라가서요. 그리고 양쪽으로 2cm 이렇게 선을 그으면 그, 이렇게 쭉 선을 그으면, 여기 4cm 정도가 운청구라고, 자, 청력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는 혈자리에요. 어떻게 잡냐면, 이렇게 귀를 보면, 귀를 이렇게 접어 보세요. 접어서, 그래서 접으면 이 귀의 맨 꼭대기,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거든요. 자, 거기에 2첨인데, 2첨에서 1.5cm, 위로 올라가는데, 그건 어떻게 잡냐면, 보통 이렇게 엄지손가락 있잖아요. 첫 번째 관절그첫 번째 관절 폭을 1.5cm 정도 잡습니다. 사람마다 좀 틀리지만, 그렇게 잡아서 올라, 어, 이렇게 측정을 하셔도 돼요. 그래서 올라가셔서 앞뒤로 2cm 정도, 이렇게. 그 부분인데, 뭐 내가 나를 뭐 지압할 때 정확히 1.5cm 위로 2cm 막 자로 재서 하기도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. 자그 부분을 지압해 주시고 자극을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자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럼 저랑 그렇게 한번 잡아서 측정해서 한번 올라가서 앞뒤로 1cm, 2cm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지압을 한번 해보, 해봐주세요. 자 어떠신가? 자극을 한번 줘 보세요. 그러면 좀 기가 시원해지는 느낌도 들고요. 자, 이렇게 그 두면부 근육이 좀 풀어지는 좀 시원합니다. 진짜 해보세요. 자, 여기를 그냥 음, 생각 나실 때마다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면. 자, 난청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귀에 대해서 자, 난청을 예방하는 혈자리, 그리고 난청을 치유하는 혈자리 운천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안녕.